효소입니다. 효소 영어로 캐탈리스트라고 이름을 부르고 에, 몸에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그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 영어로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 효소가 관여된 반응이 속도가 어떻게 표현이 될수 있는지 그 다음에 효소 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자, 효소 활성 조절 자격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에, 문제는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다이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효소는 반응 과정에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효소가 어떤 생성물로 뭐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단지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 효소는요 에, 다시 말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가 에, 여기 한번 더 나오는 겁니다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기질을 전이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걸 S라고 그러는 게 서브스트레이트 반응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입니다 자, 기질 이것이 여기가 반응 출발물질입니다. 자, 반응 출발물이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며 떄에 따라서 이런 이런 이런 점선을 따라 가지고 효소가 없을 때는 자, 이런 높은 고개 마루를 넘어서 이와 같이 생성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효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효소 존재하면 이, 이 높은 에너지를 올라가지 않고 이와 같이 실선으로 된이 길을 따라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줌으로써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 자, 이 역할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효소가한다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럼 이제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뭐가 있느냐 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은 어, 반응 속도가 이렇게 자, 기질 농도를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반응 속도가 증가되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니까 최대 속도에 이르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기질 농도 가, 많아지면, 증가되면, 반응속도 증가되고, 최대속도에 도달하면, 계속 더 증가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대속도에 도달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질 농도에는, 자, 이쪽에는 비례 관계 있겠고, 그죠? 이게 뭐 1차 비례관계 이쪽에 가면은 농도의 비례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질 농도와 농도의 영향을 받더라. 그 다음 반응 속도는요. 이 온도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면은, 증가하면은 온도가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되는데. 어느 온도에서 최고 반응속도를 보이고 나서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반응속도가 감소합니다. 자, 이 원인이, 그러니까, 자, 최적 온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최적 온도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최적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왜 이렇게 반응속도가 떨어질까? 최적상태가 아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원인이 뭘까? 이제 총매가 효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주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보조효소 주로 바이타민 종류 그리고 또 금속이온이 필요한 효소가 효소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주효소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변성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온도가 있다. 그 다음 pH에 따라서도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중앙에 있는 것이 pH 약한6 정도 중성 영역에서 최적 아주 좋은 효소 역할을 하더라. 대표적인 게 타액 아밀라제입니다. 그 다음, 위 속에 있는 펩신은요, 최적 pH가 약뭐 1, 2 정도, 염산산성 하일 때 최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는 pH 부정도의 알칼리성일 때 최적 pH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pH에 따라 가지고 효소별로 pH에 따라서 최적의 pH가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보조 인자로 작용하는 금속 이온. 이런 금속 이온이 없으면은요. 효소가 역할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금속이온은 언젠가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 철 2가, 3가가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시토크롬 산화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그 시토크롬 산화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철 이가 삼가 상태의 금속 이온 존재를 해야만 작동이 됩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카타라제, 과산화 효소 자, 이런 것들이 철 이온의 작용을 철 이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또 시토크롬 산화 효소, 구리 구리이온 그다음 아연 탄산 무수화 효소. 그다음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코올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징크 아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그네슘. 자, 헥소키나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글루코스 6인산 가 인산 분해 효소. 그다음 피로브산 키나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그다음 망간. 아르기닌 분해 효소에. 그다음 리본 뉴크레오타이드 환원 효소에. 망간. 그다음 포타슘 피로브산 키나제. 니켈 효소 분해 효소. 모리브덴 질산 환원 효소. 세레늄 그루타치온 가사나 효소. 자,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금성 이원들입니다. 그다음 또 조효소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있습니다. 자, 조효소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좀 에, 이름을 에, 관심 가지고 좀 기억을 좀 하세요. 그다음 전달되는 기능기. 전달되는 기능기. 그다음 조요소 이름에 보시면은 비타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요소 티아민피로인산 TPP 약사입니다. 티아민피로포스페이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약자로 TPP. 비타민 뭐와 뭐가 필요하냐면 티아민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티아민피로인산 TPP는 알데하이드기를 전달하는 자 알데하이드 전이 반응에 그다음 카복실화 탈카복실화 카복실산을 제거하는 반응에 TPP가 조효소로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보다는 무조건 지금 좀 나중에 암기형으로 갈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온 것이 피리독살 포스페이트에서 PLP라는 조효소가 있습니다. 피리독살 그랬으니까 바이타민 뭐가 필요하냐 하면 피리독신이 필요합니다. 자, 하는 역할은 아미노기 전이 반응의 조효소로 작동됩니다. PLP 아미노전이 반응, 그다음 플라빈 모노뉴크레오타이드 FMN, 그다음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FAD 어디 좀 많이 들어보셨죠? FAD, 뭐 FMN, 플라빈 플라빈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리보플라빈이 필요합니다. 하는 역할은 산화화는 반응에 관여하는 조효소입니다.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자,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NAD. 그 다음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NADP. NAD, NADP,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자, 바이타민은 나이아신이 필요합니다. 나이아신. 이것도 산화화는 반응에 관여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것은 수소, 음이온. 위쪽에 FAD는 전자. 그 다음, 조효소 A. 코엔자임 A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코엔자임 A 자, 코, 코엔자임 A의 바이타민은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 아슬기를 전이 아슬기 전이 반응에 관여됩니다 아슬기 그 다음 5프라임 다이옥시아데노실 코발라민 코발라민 코발트를 가지고 있는 아민입니다. 코발라민, 다른 말로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고 그러는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 알킬기를 갖다가 분자 내에 재배열시키는 전위소입니다. 그다음 바이오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바이오틴을 필요로 합니다. 카복실화 반응에 관여 합니다. 카복실화. 그다음 THF라고 하는 테트라하이드로포리게시폴레이트에서 THF, 테트라하이드로엽산 비타민 필요한 게 엽산, <웃음> 엽산. 탄소 하나를 전이 반응 옮겨 주는 역할을 반응을 일으키는 저였습니다. 그다음에 리포 리포산이가 리포익 애시드 리포산. 비타민 리포산 필요하고요. 아실기 전이 반응 뭐 전자나 아실기를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다 한꺼번에 기억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신 이름 아니죠? 한몇 분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약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효소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효소 명칭을 대개 보시면요. 끝에 기질 명칭 또는 효소 작용을 나타낸 명칭 뒤에 ASE. 아제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로서 유레아제, 요소분해 효소를 유레아제, 끝에 아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효소를 어, 개통적으로 어떤 이름을 부르는 개통명이 있습니다. 자, 개통명이 있으니까 국제분류법에 이해가지고, 국제분류법에 있어서 효소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는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산화환원 효소, 산화환원 반응의 이름을 산화 옥시데이션, 그리고 환원 리덕션,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산화환원을 옥시도 리덕타제, 끝에 아제로. 옥시도 리덕타자 그러면 산화화는 효소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랜스포라제. 여러분, 트랜스포크 하면은 무엇을 무엇으로 이렇게 에, 이전시켜준다. 옮겨준다. 여러분, 열차 타고, 어, 지하철 타고, 어디? 자, 이호선 타고, 1호선으로 바꿔 타려고 그러면 그걸 트랜스포그러잖아 그죠? 트랜스포.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준다. 자, 이걸 전이효소라고 이름 부릅니다. 트랜스포라제. 자, 기능기를, 한쪽에 있는 기능기를 그 반대쪽 어디로 옮겨준다. 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하이드로라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가수분해. 자, 물을 첨가해서, 부과해서, 한 물질을 두 물질 이상으로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분해효소. 리, 리아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분해효소. 자, 이중결합으로 뭐 기능기 첨가 또는 뭐 어떤 역반응을 총매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물질, 여기 보시면은, 피루보산이 있습니다. CH3COCOO. 자, 피루보산을, 피루보산을, 뭐로? 아세트알데하이드하고 CO2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해버렸잖아. 한 물질을 두 물질 이상으로, 뭐 되게 한두 물질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이게 분해 요소입니다. 자, 분해 요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성질화,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물질이잖아. 자, 이걸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라고, 아이소모라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메칠말로닐코에이를 뭐 숙신일코에이로 이렇게 이성질체로 바꿔버린다든지 자, 이런 반응을 총매하는 효소. 그 다음 위쪽에 분해 효소에 반대되는 연결 효소가 있습니다. 리가제라고 이름으로 부릅니다. 리가제. 그러니까 AB 두 개를 연결시켰다. 뭐 분해 반대, 합성 이런 뜻입니다. 합성, 연결 효소, 리가제. 리가제 분해 효소는 리아제고, 연결 효소는 리가제고. 자, 피루브산에 CO2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같이 해서 자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합성했다 이 얘기잖아. 이걸 연결 효소다 이 말이에요. 자, 연결 효소가 도움을 줬다. 그다. 효소가 어떻게 효소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작용 기전을 메커니즘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 크게 나눠가지고 효소하고 기질하고가요 결합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두 가지 모델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자물쇠 열쇠 모델. 그다음 두 번째 유도적합 모델.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효소가, 기질이 여기에 딱 있다면은 이 기질에 맞는 효소가 자물쇠와 열쇠와 같이 딱 맞는 효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질에 맞지 않는 효소가 왔어는 절대로 이 반응을, 총매를, 총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물쇠 열쇠와 같이 꼭 맞는 어떤 맞아야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얘기고요. 이런 뭐 주장이 있고 실제로는 자 유도적합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기질이 있는데 효소가 이렇게 자물쇠 열쇠같이 딱 맞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서 기질에 효소가 맞춰가지고 효소 역할을 해준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런 이 경우 같으면 은 효소가 여러가지 반응을 총매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이런 효소들이 있다 만능 열쇠같이 만능 열쇠같이 그렇게 기, 어떤 효소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이와 같이 자물쇠 열쇠 모델보다는 지금은 유도적합 모델이 더좀 설명을 좀더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찌 됐든지 기질의 효소가 작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죠?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아까같이 자물쇠 열쇠 이론이 있고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고 유도적합 모델로 설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메커니즘 있다 정도만 보시고 자그 다음 자 그다음. 저, 효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산 또는 염기 촉매 작용에 관여하는 자 아미노산 이렇게 했는데 자이 아미노산을 앞쪽에 여러분들 그 효소가 주효소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포리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가 효소에 역할을 하는 그 작용기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주로 사이트가 이 기능기라고 하는 이 기능기 부분입니다. 자, 아스파르트산에 우리가 카복실 글루탐산, 사 글루탐산, 그 다음에 세린의 알콜기 타이로신의 요알콜기 페놀, 벤젠링의 알콜기그 다음에 시스테인의 SH, 사이올기, 그죠? 그 다음에 히스티딘의 이와 같이 자, 이런 사이터, 리신 마찬가지, 알기닌 이와 같이. 이 기능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봤을 때, 우리가 효소가 작용하는 그 아주 적합한 pH 영역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미노산, 어느 아미노산이 그 효소의 활성 부위인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pH의 영향도 받고, 온도 영향받고, 기질 농도 영향받고, 다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다. 정도만 우리가 보고, 이제 넘어가자. 그 다음, 건너뛰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자,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속도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길게 하니까